두 개를 더해줬는데, 이 e 더한 것도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얘네는 왜 더한 거죠? 어, 얘네 둘 다. 네. 전 P가 여섯 번 움직여서 A에 도달하는 방법의 수니까. 네. 둘이 같은 종류라서 더해줬어요. 아, 그렇구나. 그 경로의 수인 거니까. 그 경로가 이제. 어, 선택에 있어서, 이쪽 길로 가면은, 이쪽 길로 이제, 어, 동시에 가는 거는 불가능해서 더해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? 네. 아, 그렇구나. 어, 선생님 완전 천재예요. 어, 저 이거, <웃음>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. 이렇게, 아, 나눠서 풀수 있구나. 음. 왔다리 갔다리 좀 귀찮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문제서 하라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죠. 아 그렇네요. 안녕하세요. 건강하신 영수 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을두 그 달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